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S와 N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죠. 외향, 내향도 있고 사고, 감정도 있는데 왜 하필 이 감각 직관을 제일 먼저 하냐면요 좀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뭐랄까요? 좀더 근본적인 차이라고 나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ENTP 유형인데요 다른 지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진 않은데 직관, 감각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직관 점수가 확실히 높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감각 점수는 낮은 편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제가 만약 20대의 MBTI 검사를 받아봤다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경험이요. 분명히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이 주로 이 직관 감각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상대가 감각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감각점수가 높고 직관점수가 낮게 나오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MBTI를 만든 마이어스도 S와 N의 차이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벽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격 유형 전문가들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 S와 N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게 인식 기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입력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경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기억이 아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감각형은 일어났던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하곤 하죠. 특히 말 같은 것도 토시 하나 안 빼먹고 그대로 기억하는 경우도 많고요. 마치 녹음기로 녹음하듯이 그렇게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직관형은 그런 식으로 기억하지 않고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기억하곤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그때 이해했던 방식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사용했던 단어 같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러냐는 겁니다. 물론 직관형 입장에선 바뀐 게 없습니다. 본인은 그때 한 얘기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얘기 맞아요. 그걸 녹음기처럼 재생할 순 없지만 어쨌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문제는 감각형이 기억하고 있는 게 직관형의 기억과 똑같으냐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직관형이 특히 디테일에 약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 말하자면 아다르고 어다른 걸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빨간색도 핑크색에 가까운 게 있고 다홍색에 가까운 게 있고 자주색에 가까운 게 있잖아요. 직관형이 보기엔 그냥 다 빨간색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각형이 보기엔 완전히 다른 색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관형은 감각형이랑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몇 번씩 반복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게 상대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이건 감각형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직관형이라고 느끼면 몇번씩 체크해가면서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아요. 좀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각형은 사실에 직관형은 의미에 중점을 둔다. 제 생각엔 이것도 약간 직관형 입장에서 한 얘기가 아닐까 해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감각형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직관형이 말하는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감각형이 말하는 의미 역시 직관형이 말하는 의미와 다른 거예요. 아까 한 이야기가 주로 비즈니스 관계에 적용되는 거라면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요. 그럼 친구나 가족 같은 사적인 관계라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오해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느낌이 주로 드냐면요. 얘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혹은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쳐다보는 거죠. 둘다 그러는 거예요. 둘다 서로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사적인 관계에서는 재미있다고 생각될 때도 많아요. 보통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나랑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결국엔 상대의 이야기가 쓸데없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심각하거나 진지해지면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상대의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냐면요. 감각형 입장에선 직관형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이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를 꺼내더니 또 갑자기 직장 얘기를 해요. 그게 재밌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땐 피곤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보기엔 아무 연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깐요. 여기서 끝판왕은 철학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슬슬 일어설 때된 겁니다. 야나 먼저 갈게 집에서 뭐좀 정리할게 있거든 앉아있으면 그냥 졸음만 오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나 열심히 할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감각형 입장에 거의 의미 없는 얘기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슨 하이데거니 니체니 그런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감각형이 학생이면 숙제해야 하는 거고요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부터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공부도 아니고 공부도 재테크 같은 거라면 또 모를까 얘는 왜 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면서 저런 책에 관심을 갖는 거지 하여튼 이상한 놈이야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직관형 입장을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감각형 친구의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는 얘기예요. 직장 상사 때문에 짜증난다는 얘기. 최근에 관심이 가는 이성 친구 누구누구 얘기. 엄마 잔소리 얘기 뭐 그런 거죠. 그냥 일상적인 얘기. 모든 사람들이 겪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예요. 그리고 어디 놀러가자 그때 참 재밌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직관형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나 고민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좀 새로운 거 없나? 이러는 겁니다. 왜 직관형이 철학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보통 감각형은 자기 주변의 현실적인 상황에 주로 관심이 있는데 직관형은 이들과는 달리 관심 자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 근데 저 친구는 또 저렇게 살고 있네 근데 얘나 쟤나 사는 게다 비슷하네 좀 다르게 사는 애들은 없나? 어 그래 저기 있는 쟤는 좀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오지랖 같은 거고요. 주로 외향적인 직관형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내향적인 직관형도 비슷해요.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안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외향적 감각형과 별 차이가 없겠죠. 돌아다니면서 어떤 패턴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패턴을 통해 전체 그림을 보려는 겁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관형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무가 아니라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숲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게 바로 철학 같은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나 근원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커다란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과 성향이 강한 직관형이라면 물리학 같은 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관형은 종교에 심취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점이나 미신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더큰 세계를 보려고 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무가 아니라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사람이 바로 직관형이란 겁니다. 근데 아까 서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했죠. 감각형은 직관형이 갑자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럼 직관형은 왜 감각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직관형이 감각형 얘기를 못 알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지도가 있고 한국 지도가 있어요. 근데 둘다 A4 용지에 그린 겁니다. 얼핏 세계 지도가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죠. 그 세계 지도 안에 한국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시아 대륙 끝부분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에딱 그냥 조그맣게 대한민국 이렇게 써놓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지도만 있는 쪽은 거기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5만도시 다 그려놓고 고속도로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직관형과 감각형의 차이가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각형이 직관형한테 제주도 소기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계 지도만 갖고 있는 직관형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계 지도에는 제주도가 그냥 저만 찍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소기 포시를 어떻게 표시하냐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저는 젊은 직관형 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이런 사적인 관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 쪽으로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해서 누군가와 거래를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디테일을 챙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디테일이 의외로 엄청나게 중요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부분 때문에 크게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작은 게 아니라 그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특히 감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에게는 그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딜 가도 최소한 두배 어떤 경우는 세배 정도 많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형 분들께도 조언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에서 사회초년병이라면 감각형이 직관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특성상 말단 신입에게는 큰 규모의 일을 맡기지 않거든요. 딱 자기 업무만 정확하게 해내면 인정받게 되는데 이런 일은 감각형이 잘합니다. 디테일이 달라요. 직관형은 잘하다가도 가끔씩 엉뚱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각형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중간관리자가 되거나 좀더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야를 더 넓혀야 제대로 일처리를 할수 있어요. 크게 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걸 직관형들이 잘합니다. 이 경우 감각형은 좀더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직관 감각의 차이가 매우 뚜렷한 같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 두 가지 점수가 비슷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MBTI 유형으로 대표적인 직관형은 ENTP, ENFP, INTP, INFP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유형이 바로 ENTP, NTB예요. 왜냐면 외향인데다가 사고형이기도 해서 직관형의 시각이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마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실수를 연발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큰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의도가 있었던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관심을 끄는 커다란 그림을 빅픽처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NFP MFP도 작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감정형이라서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좌충 하지만 좀 귀여운 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의외로 통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INTP와 INFP는 내향이어서 직관형의 성향이 외부로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들이 현실적인 감각형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깝깝하게 느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유체이탈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팁은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매우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엉뚱한 면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괴짜가 가장 많은 유형이 인팁이죠. 그리고 인프피 역시 인간관계가 적기는 한데 그 소수의 관계 안에서는 전혀 다른 면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대표적인 감각형들은 ESTP, ESFP ISTP, ISFP가 있어요 여기서는 ISTP, ETB 감각형의 특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남의 일에는 일도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ETB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고 물론 그 일은 아주 잘하죠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도 퍼펙트하게 해내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도 그러고요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취미를 갖게 되면 그분이 고수가 될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가 관심있고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외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ISFP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이 t 이 주로 공학이나 기술 쪽이라면 IFP는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계통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티브, FP의 경우 이 사람들은 외향적이죠. 그래서 내향적 감각형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아주 현실적인 그런 거죠. 근데 피부관리라든가 부동산 투자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 깊은 얘기, 뭐 속마음이나 이런 얘기는 오히려 내향적 감각형보다도 잘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외향이든 내향이든 상관없이 스포츠나 댄스 이런 분야인 대체로 감각형들이 많아요. 몸 쓰는 것도 감각과 관련이 많으니까요. 근데 구기 종목처럼 전체를 보는 시야 같은 게 중요한 분야에서는 직관형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